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니 앨범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앨범 커버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가뜩이나 저는 핑크 덕후기 때문에 앨범 커버가 너무 예뻐서 저거를 활용해서 나중에 다꾸를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번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앨범 컨셉으로 미니 앨범을 한번 만들어보려구요. 그래서 우선 캐논의 셀피를 꺼내서 사진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력하려고 편집해 놓았던 사진을 셀피랑 연결해서 출력하도록 할게요. 간혹 포토프린터 관련해서 질문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논 셀피 되게 추천해요.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조작하기도 쉽고 사진을 출력하고 셀피는 우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한 사진이랑 오늘 같이 앨범을 만들 재료를 꺼내볼게요. 빈티지 느낌이 물씬 나는 앨범을 만들려고 하고 우선 사진을 사용하기 좋게 잘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력한 사진은 방탄소년단의 작은것들을 위한 시 앨범커버랑 뮤직비디오 한 장면이랑 그리고 장미 사진이에요. 장미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찍은 건데 방탄소년단 뮤비에서 간간이 장미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연결점을 두고 장미 사진도 출력했습니다. 오늘 앨범을 만들 재료들을 꺼내볼게요. 저는 빈티지를 좋아하니까 빈티지 느낌의 앨범을 만들어보도록 하고 어울릴만한 종이들을 꺼내보고 있습니다. 제가 출력해놓은 앨범 사진이 너무 튀지도 너무 묻히지도 않게 적당히 빈티지한 느낌의 그림을 고르려고요. 일단 앨범 커버는 우표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핑킹가위로 외곽을 잘라줬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어떤 종이를 덧대면 좋을까 하다가 빈티지한 메모지를 한장 꺼냈습니다. 앨범 커버랑 빈티지한 메모지를 덧대서 우표같은 느낌을 주려구요. 메모지도 핑킹가위로 잘라주고 핑킹가위로만 잘랐는데도 뭔가 느낌있죠? 그리고 어떻게 덧댈까 보고있어요. 아무래도 크라프트 용지에 덧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큰 사이즈의 크라프트 종이를 꺼냈고 이제 이 크라프트 종이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레이싱지에 출력해놨던 악보를 일부 쓰겠습니다. 그리고 빈티지한 원서도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 악보 먼저 풀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원서도 붙여줄건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큰것 같아서 사이즈를 좀 조절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주고 아예 태그 모양처럼 만들어줄까 해요 일단은 길이도 좀 잘라줄게요 길이도 자르고 위쪽 모서리도 잘랐습니다 양쪽 모서리가 같은 모양이 될수 있게 똑같이 잘라줬고 구멍도 뚫어줄게요 구멍도 뚫었고 이 모양을 기본 베이스로 오늘 앨범을 만들거예요 빈티지한 영어 원서도 한쪽에 붙이고 그리고 저 위에 저 라벨 종이도 붙이겠습니다 라벨 종이도 붙이고, 남는 부분은 자르기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앨범 커버를 붙일 건데 저 앨범 커버 뒤에 붙인 종이가 생각보다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종이로 바꾸려고요 오늘 사용하는 크라프트 카드랑 좀 구별감을 줄수 있도록 흰기가 많이 있는 빈티지한 종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풀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이제 기본 틀은 잡았고 조금 더 꾸며줄까 해요. 좀 분위기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실링 왁스 스티커를 써보려구요. 저 버건디 색깔 실링 왁스 스티커가 예쁠 것 같아서 저거를 쓰도록 할게요. 그냥 쓰면 좀 심심하니까 저 위에 문양에 금색 펜으로 칠해줬어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 꼼꼼히 금색으로 색을 칠해주고 저거를 저기에 붙일게요 예쁘죠? 마스킹테이프로 데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마스킹테이프인데 저거를 필요한 만큼 띄어서 저쪽에 붙일게요 위에는 너무 기니까 조금 잘라주고 그리고 빈티지 우표 스티커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릴 만한 걸 위쪽에 붙일게요 자 이번에 스탬프를 써보려고 해요 스탬프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러브디스라는 스탬프를 하단에 찍겠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상단에도 스탬프를 하나 쓸게요 위쪽에는 저다운표 모양의 스탬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잉크는 검은색 색상을 찍어줬고 자 이제 첫 번째 장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장을 꾸미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은 반투명 카드인데, 저 악보 반투명 카드를 활용해서 다음 장을 만들도록 할게요 크기에 맞게 스케치를 해주고 저걸 저대로 자를게요 펀치까지 뚫어주면 두번째 장도 완성! 그리고 그 다음 장을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다음 장은 저 빈티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할까 해요 크기에 잘 맞춰서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도 너무 예쁘죠 저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장을 또 만들게요. 그 다음 장에는 제가 가사를 쓰려고 하는데 가사 쓸 종이는 저 빈티지한 메모지를 통째로 사용할게요. 제도 스케치를 해주고 스케치한대로 자르겠습니다. 잘 자르고 이에 펀치로 구멍도 뚫어주고 가사를 쓰기 위한 종이를 레이어드 할걸 찾다가 옥스포드 노트를 꺼냈어요 옥스포드 노트를 풀테이프로 저렇게 붙여주고 남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잘 자르고 그리고 무인양품 노트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대보다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코용으로 한지를 써볼까 해요. 저 풀림 느낌이 고대로 나는 한지를 쓸 만큼 잘랐고 겉에를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손으로 조금 찢었어요. 찢고 저거를 저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주고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허전한 부분은 스티커를 하나 더 써볼게요. 아까 첫 번째 장에서 사용했던 빈티지 우편 스티커를 여기에도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이제 알파벳 스탬프를 활용해서 가사를 쓰도록 할게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가사 중에 영어 가사 부분을 알파벳 스탬프로 꾹꾹 눌러서 찍어줬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 스탬프랑 스탬프 잉크는 제가 다 스탬프 마마에서 구매했습니다. 알파벳 스탬프 다른 글씨체도 사고 싶어요. 소문자도 사고싶고 근데 이것저것 다 사면 둘 데가 없어서 지금 참고있는데 하단에는 노래 제목도 찍어줬어요. 허전한 부분은 아파 스티커를 사용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아파 스티커 중에 유칼리투스 작은 사이즈를 저기에 저렇게 붙일게요 진짜 예쁘죠?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저 뮤직비디오 캡처 사진도 그대로 써주려고 해요 크기에 맞게 잘라줄게요 위쪽에는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고 자 이제 마지막 장을 만들건데 마지막 장은 제가 출력해놓은 장미사진으로 만들겠습니다. 얘도 같이 덧댈 종이들을 찾고 있고 빈티지한 느낌의 배경지를 이것저것 꺼내봤어요. 여러가지를 대보다가 저게 제일 나은 것같더라고요 저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먼저 맞출게요 똑같이 태그모양으로 만들고 구멍도 뚫겠습니다 저기 위에 이제 사진을 붙일건데 사진을 그냥 붙이면 허전하니까 도일리페이퍼를 일부 찢어줬어요 풀테이프를 발라서 빈티지 배경지에 붙여줬고 레이스 부분은 딱풀을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사진은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붙이고 근데 붙여놓은 돌리페이퍼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찢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위치를 다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띄어서 마음에 들게 붙여보고, 음 이게 제일 난것 같아요. 이렇게 붙일게요. 돌리페이퍼 레이스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저 검은색 색지를 사용해서 라벨기 같은 효과를 주려고요 다이모 같은 느낌? 크기에 맞게 자르고 저 위에 간단하게 러브라고 쓰겠습니다 쟤를 사이즈에 맞게 잘 잘라서 저기다 붙이려고요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저렇게 저거 되게 예쁘죠? 저것도 너무 예쁘네 자 이제 마지막 장까지 앨범이 다 끝났고 이 앨범들을 하나하나 리본으로 묶어서 엮도록 할게요 잘 정리해서 묶어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짱 두번째 짱 세번째 짱 두번째는뮤비캡쳐한 사진 다섯번째는 빈티지 그림 그리고 마지막 장미 사진 되게 예쁘죠? 이렇게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앨범 컨셉으로 작은 미니앨범을 만들어봤는데 이런거 처음 해보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진짜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바이